처음으로 한0 0만원 정도 나오셨고, 애가 잘나수시는지 처치해서 보리고 치료를 하면 정상 에행이면 캐터 올라가는 정도까지 갈수 있도록 보고 있고요. 이런 경우는 이제 회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. <목소리도> 하지만 없었다. 계속인 빼야겠다 <웃음> <웃음> 완전 멋있다 완전 멋있어, 완전. <웃음> 아람도 맛있다 f i l m 하나 하나 u 다 엄청 많다 고 그러니 들어가는또 다른 이유는 약간 근육이 앞에도 생기지 말아야 될때 생기고 좀 얘가 이게 부적절하게 붙어있 <웃음> 근육이 있어요. 지 나름대로 움직여서 약간 저희가 이제 재활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근육의 재교육, 재배열이거든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이런식으로 내려가서 요렇게 가고 요런식으로 음. 내려가서 요렇게 가고 그래서 마사지 할 때는 아이한테 집중해 주시면 되세요 요렇게 음. 잡아서 그래서 시작이 되는 부분에서 끝에 발끝까지 가시는 거세요 음. 어. 어. 어. 그리고 내가 이제 또 여기부터 뒷다리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음. 또 똑같이 가시는 거세요 음. 여기까지 부드럽게 부드럽게좀 어. 풀을 음. 거예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어, 아까보다는 조금 더좀 강도가 들어가게. 그래서 지금 아이 같은 경우에는, 얘는 엄청 잘해. 서부터 <웃음> 밑에까지 이렇게 훑어 내려가실 거예요. 가운데는 뼈가 있어요. 음. 음. 얘가 여기까지 잘 받아들이면, 받린인다 그러면 조금 강도가 이렇게, 이렇게 지금 발필고그면좀 강해져야 되잖아요. 음. 이 정도까지 가셔도 되세요. 음. 어. 요거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, 뭐, 10초 정도 하셔도 되고, 근데 보통 모든 동작은 음. 30초를 넘을 순 없어요. 음. 이게, 무릎에 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다 하잖아요. 음. 이런 부분은 이렇게, 뭐 손가락으로 눌러주시고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. 어, 피부를 잡고 위로 올라갈 거예요. 엄청 시원할 건데, 지금. 이게 약간, 처음에 할 때는 좀 애들이 불편해해요. 말아서, 목 뒤까지 올라갈 거예요. 음. 그러고 나서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한번 훑어주고, 이거 세번 연속해서 올라갈 거거든요. 이렇게 손에 여기다 홀딩을 시켜주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얘가 얘가 약간 표정이 좋을 때까지만 가시면 되게 <웃음> 좋으세요. 약간 이렇게 홀딩을 해주는 거예요. 다리가 너무 많이 번어가지 않게 홀딩을 해서 이렇게 접었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펴졌다고. 음.